6시에 문닫는데 옆에 지금 5시로 빨고 보다가 있 내가 좋아먹는다 방금 너흘 어, 이렇향 났다 어. <웃음> 내가 먹고 싶었 것도 케이크야 먹으려고 통합해 나하고 꾸이가 녹아? 아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아까 레드벨벳 케이크 먹어게 <웃음> 왜 이렇게 커? 음? 아 오늘 닭스 봐야 되는데 오늘, 오늘 배궁이었지 응. 아난 내일 모레 배궁 저녁에 보려고 아. 오 음. 이거 받아서 뭐라고? 아니 근데 나 확인해야 될게좀 있어가지고 아 음. 근데 이렇게 이미 지출 받은 건 다시 이날을 못 하는 거지? 아니? 이거는 나온 거라서 갖다가 주면 다시 해서 아 어, 진짜? 그냥 어. 통, 통 안에 들은 거만 안 되는 아 이거는 햇빛을 보면 안 돼. 와 이거 아니야. 여기 봐봐, 너네 있어. 헐. <웃음> 빼볼게. 숨기에 <웃음> 안따아서지네 <웃음> 나의 성인을 무시하자. 아니야, 아니야. 너의 성인은 알겠는데, 어, 난 디지털이 좋아서. <웃음> 나 밤이 다 좋았는데. 요즘에 진짜 느낀건데 이가 맞아 <웃음> 맞아 확신해 지금 느낀게 응.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이겼어 난 저렇게 못해 나나 나. 어? <웃음> 나 하루 남자면 다음날은 약간 누워있어야 되는 타입이라서 <웃음> 아니 어. 넌 약간 다른 타입 이구나 <웃음> 나는 <웃음> 인터넷 세상 속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<웃음> 타입이라서 빵이 좀많있다 빙빙 아나 어제 여기 두부 공고 잠깐 들리라고갔는데사람이 <웃음> 너네 이따가 <웃음> 6시 되기 전에 집에 가도록 해. 너 아, 그러면 오늘 일 없었어? 아, 아니. <웃음> 프리아도아는 응, 역시. 응. 아, 왜냐면 이제 다 쉬는 거 아니야? 보통 쉬는 날이 마감일이야. 너도 우리 삶이구나, 나도 그래. 됐다. <웃음> 나도 남자 쉴때 같이 쉬고 싶어. 여기가 제일 슬프네. 왜? 왜 이래? <웃음> 너 몰라? 너 13년 만에 알수 있는 새로운 사실 알려줘. 나는 쇠와 쇠가 부히는 소리가 너무 싫어. 난 그래서 구엉이를 못해. 구엉이가 싫어. 안그랬어 나는 듣지도 못했어. 나 이거, 이게 너무 싫어. 그냥 그 그냥 이, 이 쇠랑 스테니스랑 스테니스 같이 이렇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소름이 살짝 이렇게 약간 나는. 야, 개웃긴다.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긁히면 <웃음> <이렇게 이렇게 웃음>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. 나 아, 이런 반응 <웃음> 처음 봤어. 나의 아, 유일한 약점. 유아한것 유일, 같은데. 그래도 아까도 나 이거 엄청 조심스럽게. 둘안 예, 먹을래. 어, 맛있게 와. 어. 그러면 세미 맨날 맨날 9시에 퇴근했으면 맞아? 좋겠다. 양마다. 진짜 양마. 이거 잘라봐. 그럼 너 거의 시리얼부터 들어서 출발로 올려. 소 <웃음> 아, 나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 계란입니다 카스타드 아, 피가 전다 <웃음> 야,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, 이거 커피 좀 진하다 좋아? 응, 개 좋아 3단계처럼 먹는데 너무 일찍이 많아서 너무 기가보이세 어떠시... 아니야,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어, 그 왜지? 이렇게 남들이 만나서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한다고 이거를 셀카하고 먹읍시다 아, 이 밑에 받침이 있어요 언니 찍었어요? 아, 아니 가져가세요 찍은 거야? 언니 <웃음> 네. <아니>, 뭐 가지고 계시고 으니까 우리 손안 나가 아, 너무 웃 아, 이렇게 한거 진짜 맛있겠다. 오랜만이다 그러니까. 오늘 자몽에이드 했어요? 어. 데 어디가 길래왜이러다왜이러다아 진짜 아, 아니 어떻게 치고 가도 돼 <웃음> 아니, 괜히 긴장돼가지고 아 부담스럽네 좀 <웃음> 아, 누가 또한거 하는데요? <웃음> 딱딱한 거야? 음. 아 폭신이 아니었어? 음. 이거 한 입에 넣어서 왕먹어봐맛있 저렇게 쭈매들 먹는 거 보다 한 입에 넣긴 너무 큰데? 응다됐야 음, 음, 이거 안에 필링 그 누가 클리캣처럼찐득한건줄 알았는데 아니네? 와 아, 너무 넓네요 여기 와 여기 광장 갯돈다 왜 고래 방울이 오리. 있어서? 포터핑거 가고 싶다. 근데 밥 먹고 싶어. 거기가 원래 수수인가그 거기 뒤에 있는 거? 카페 거리에 있는 어. 거. 아니면 강남 냉겨 우리 저번에 가, 갈까 했다가 안 간데. 거기가 먹고. 아, 왜 여기 와볼 생각을 안 했지? 와. 나도 나나 나도 지금 시작한 거야? 방금 시작했어 막 시작했어. 오오오. 오오. 야 허리 트위스트 대박이다 너. 어떻게 다리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<웃음> 앞은 이러고 있는 거야?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유서야? 이게 무슨 <웃음> 이게 <웃음> 이게 <웃음> 아 진짜 뭐이 발은 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? 뭐 발레 아니? 응? 한마디. 하미나 자라 자